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정말 역대급 줍줍이 나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시세 차익이 무려 16억 이상이 납니다.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맞추면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이따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거지 의무가 없고요. 그래서 전세를 바로 맞추면 됩니다.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DH자이 개포이고요. 여기가 대모산 입구역에 있는 곳입니다. 강남 한복판 개포동이죠. 조감도가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도 너무 멋있고요. 예, 모든 면이 이제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 이제이 줍줍이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예, 평형별로 두 개의 평형이 나왔습니다. 예, 그 중에서 118A 타입이 4개가 나왔고 44B가 1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분양 신청이라든가, 뭐, 줍줍 이런 거좀 많이 요즘 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기만 봐도, 어, 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나오죠. 예. 예. 평형도 한번 보시고요. 118A는 이제 방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나오네요. 자, 모집공고에 이제 신청이 8월 11일날 예,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8일날 추첨에 의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다섯 개가 동호수가 나왔고, 분양가격도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은 이제 20%를 8월 26일 날 이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지급을 하셔야 돼요. 계약금은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은 뭐땡 빚을 내든, 달러 빚을 내든, 예, 마이너스 대출을 받든, 뭐 누구한테 꾸든, 어, 부모님한테 뭐 찬스를 사용하든 분명하게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잔금일은 이제 10월 29일인데, 잔금은 마련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따가 뭐 시세 한번 볼 거지만 전세가가 지금 뭐 24억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118A의 타입 말씀입니다. 뭐 발코니 확장기와 뭐 유상옵션이 8 3,800만 원 정도 이제 추가가 되고요. 자 청약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시 거주 중이면 됩니다. 예, 거주 몇년 필요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요 없습니다 청약신청금도 필요 없습니다 신천 제한 뭐 대상이 있는데 대부분 이거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시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시세가 무려 27억에서 24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수적으로 뭐 24억을 잡고 보자고요. 24억 잡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양가를 이 예, 분양가가 지금 18억 8천 뭐 여기다가 유상옵션 더하면은 뭐 8, 3,800 뭐 그럼 10억이 좀 넘습니다. 여기에 뭐 취등록세 내면은 뭐한 6천만 원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게 20억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계약 전세를 24억 이상으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가 이제 당첨이 되기만 하면, 바로 4억에서 5억의 그냥 현금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세 주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2년 실거주 하신 다음에, 최대한 비과세 만드셔가지고 이제 파셔도 되는데요. 이런 줍줍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3년 전에 이제 분양을 한 거였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대부분의 줍줍은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맞출 수가 없고 전세를 맞출 수가 없으면 자금을 다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실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부자 1%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반드시 반드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셔서 예, 뭐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라 해서 청약이 당첨이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라 해서 청약이 아, 당첨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주셔서 청약하시고 당첨되는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런 거 진짜 다시 안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